아니, 10분 안 아니, 며 아니, 10분 안에 그래도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이 꼴찌 눈치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사람, 밥차, 분식차, 커피차 한 번에 다 보내기. 그러면 스탭들이랑 다 같이. 어 스탭들 거 같이 다. 그래, 밥차는 빼고 커피차랑, 커피차랑 간식차. 뭐 그래, 어. 그 대신 진짜 풀 코스로 제대로. 제대로. 어, 진짜 원하시는 거다 해드릴게요.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아니면 어. 진짜 아예 그냥 빕스 같은 거 출장 불러버릴까? <웃음> 아. <웃음> 너 어디 웬만 가능하겠어? 아니 그냥. 여섯 명이니까 우리 베풀면서 살자고. 그거는 그러면 다음 주 네가 그냥 빕스 그 코스. 그럼 네가 쏴 그냥. 우리가 커피차랑 간식 할 테니까. 어. 음. 그래, 커피차 어. N 간식차. <웃음> 어쨌든 저쨌든팀 따면 되죠. 야, 두 명이 짝지어서 가위바위보에서 진팀 아, 정말 나랑 같은 팀되게 싫은 사람을 짝 짓는 거야. 어 그렇지. <웃음> <웃음> 어, 난 오히려 좋아. 나랑 하자고 한거 아니었어? 아니, 아, 자기가 아.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이나 짝을 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이긴 팀, 진 팀하자. 쭉부탁게 안드레인 거가 보 이긴 팀. 전진 팀. 아이 마이 포. 포. 이긴 팀. 이긴 팀. 졌다. 졌다. 우리 진짜. 어떡 하냐? 졌다. 졌다. 1 2가이가이바위아 이거 아거 불렀다 불렀다 오, 이거 안 죄송해요 한 번만 나 진짜 이거 아니야 진 이거 아니야 간식이 커피를 쏘는 게 정해졌어요 이미 가 그래 가위 고기야 아니면 그렇게 할래? 센서로 두명 가위바위보 서 뽑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끝났어 끝났잖아요 에너지가 끝났어요, 너만 아, 끝났어요 거기 끝났죠? 우리 끝났어요, 진짜 야! 우리 정말 못할 거 같아? 어, 너무 못할 거 같아 진짜 이거 솔직히 나 그렇게 생각해 야, 여기서 아 여기서 진짜. 가장 주도하는 사람이 난데 아, 나, 그래. 뭐, <웃음> 나만... <웃음> 나만... 아우! 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디노 너가 <웃음> 너랑 민기랑 짜 <웃음> 가위바위보해서 뽑아 근데 나랑? 어. 그래, 브레인이나브레아 그럼 나랑 디노랑 해도 돼? 어, 그래 맞아 너랑 들어. 그럼 순간이 그래, 야, 디노 맞다 야, 너랑 디노 하는 게 맞다 아니, 먼진 보래겠지만 이형이랑 하면 승부욕이 생긴다고 어, 저는 저는 단체에서 도움을 안 돼도 협력적인 자세는 정말 열심히 하어요니다 아, 협력적인 자세 네, 아, 저 협력적인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민아가 네. 네. 멤버냐? 자, <웃음> 안 내면 진거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왜안 좋아해? 반응이 왜 이래? 반응 잠깐만 숨소리가 안 들렸어 방금 아니 어필 받을게 어필, <웃음> 어필, <웃음> 어필 안하으면 어떻게 안 되나요?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웃음> <웃음> 디노야 아, 네가 싫은 게 아니야 어. 너가 지금 페널티가,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그래 빨리 빨리 <웃음> 아. <웃음> 왜 말했어 가만히 있어야 안 보겠잖아 자, <웃음> <웃음> <웃음> 자 승관이는? 아. 재밌게 하겠지 재밌게 이빈야 어려워 볼게요 축구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는 정한이 형을 뽑아야 돼 고유명사처럼 이게 지능캐가 있어야지 안 내면 지 거. 가위 가위 포 나이스 배신하지 않는 조건에서 에스쿱스. 아, 배신하지. 마. 아, 우리끼리 배신하면 안 돼. 나는 우리끼리 배신 안 해. 너 배신하잖아 너. 배신했어. 나 배신했어. <웃음>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약간 아까랑 밸런스 달라진 게 없지 않아? <웃음> 너만 거지. 아니야 아니, 민지야. 네가 있음으로써 어. 밸런스 괜찮아졌어. 지금 누구 뽑냐에 <웃음> 따라 다 맞지. D A. D, D. D. A. Okay. 오케 잠깐만. 열심히 하면 돼. 안 내면 진 거게 또묶이죠 아니가요? 찐해요. 아 이거 재밌네. <웃음> 아 이거 <웃음> 야 다들 <웃음> 지금 눈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허논 아, 네.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우리 눈방울 세트 다 몸을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 어. 협력적인 자세 그 협력적인 자세에 의모 뭐 진짜, <웃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협력적인 자세의 모방을 <웃음> <진짜> 보여주는지 <웃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력이란 모두가, <웃음> 모두가 손을 모아서 뛰어난이 잠깐. 뛰어난이 잠깐. 하나가 되는 분 슈아 씨뭐 없나요? 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게 더 매력이 있는데? 슈아! 오케이 어? 이게 매력이 있는데? 오징어. 오어오징오이오징오징 오징어. 오징어. 오징 괜찮아 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 제가 진짜 논리가 없니다 흥이..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어� 아 호시하자, 호시하자 호시! 호시해 호시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아 미안해 도겸아, 이번에 뽑힐 거야 기다려 와, 와이드 보여줄게요 와이드 한번 보여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되는진 나와 이 가이 포! 라이 갈이 포! 아... 아, 이제 어떻게천명을 위해서 조선노아 모두 움직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준희 할게. 준희 <웃음> 할게! <재밌었을까? 웃음> <형편이야. 웃음> <너> <웃음> 아 뭐야? 너왜기 싫어해? 싫어하지 않았어. 그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어, 아, <웃음> 뭐, <이거 웃음> 웃기지? 너, 나는... 아, 또 거야? 아너볼게안나 아, 아, 아, 아, 아, 안안 <웃음> 우리 시작하기 앞서 네? 다치지 않기로 해요. 승아 씨, <웃음> 제발요. 그러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원우 형 어떤 역할이죠? 네 감옥 앞에서 제가 이제 물도 나눠 드릴 거고요. 네, 물도 나눠 드릴 거고 뭐 쿠키, 어, 아 네, 보조 배터리까지. 그리고 뭐 잘하면 뭐 가끔씩 힌트가 힌트를 줄 수도. 아 음, 약간 오케이. 하프 타이머 같은 느낌이네요. 아 주간 시간, 주간 시간. 너무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니들 그래서 팀명 뭔데요? 뭐? 팀명 정했어? 팀명 정했어요? 니들 그래서 팀명 뭔데요? 니들 뭔데요? 핫한 패키지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팀으로서 이 게임을 아예 통솔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무슨? 위아 하프 하백 분이오 가자 시작 위 e 하면 e n 리야위아아뭐 안녕 아니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안녕 들어갑니다 위 e a 놀리뭐놀리리 우리는 우리는 논리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제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니 이 사람아. 비논리적인 사람은 개념이 없는 겁니까? <웃음> <것입니까>? 아, <웃음> 저게 네. 들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고 들어가서 요네되니 들어가요? 자, 가시죠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속까지 코인 다 같이 집단으로 가야죠 하나, 하나, 둘, 셋 이거 뭐지 많이 찍어돼 아, 지금 첫 판이 공격이 좀 불리하다고 했어. 아, 이쪽인가? 많이 두려워 만지구가... 야, 여기가 먼저 뭐, 안 잡히는 거예 그렇지, 그렇지 일단 우리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단체막을 하번 만들자 <웃음> 그래 그래 그래서 사진을 공유해야 될거 아니야 진짜 숨을 자신 인 사람 한 사람 숨겨놓고 걔한테 사진 계속 다보내주인데뭐 그래도 되지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쟤는 여기까지 생각 못 했겠지? 단톡방 정도는 음. 생각할 수 있지 단톡방은 미, 민, 민, 생각할 수 민규 정도 생각할 거 같아 내가 아까 전에 돌아다니면서 튜브 같은 거 엄청 크게 쌓여 있는 게 있었거든 그럼 들어갈게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넌 거기 들어가 있잖 내가 들어갈 거 <웃음> 어. 너가 키통인 주다. 아, <웃음> 호시 형잘 숨잖아. 마우스만 하고 있지. 호시가 진짜 잘 숨. <웃음> <웃음> 야, 그럼 내가 어디 하나 숨어 있을 테니까 다 나한테 보여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웃음> 아, <다운> 받아, 계속 따워 먹고 있을 거야. 따워, 따워, 만나 계속. 아, 어, 그럼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 막 보는 어디 있어요? <웃음> 내가 잘못 아, 알왔어 <웃음> 아니 갑자기 위버스해서우는를위버스로또왜위버스로내 <웃음> <해>, <웃음> <웃음> 팬들이 이게 뭐냐고. <웃음> 어. 이거 뭐지? 리버스로 <웃음> <웃음> <위버스에> 올려. <웃음> 아, 오랜만에 몸이랑 두뇌랑 같이 쓸라니까 힘드네. 쟤네. 뭔가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해놨을 것 같아 김민규는 일단 잔깨랑 뭐 그런 거는 최고라서 여기다가 물티슈? 아. 어 그냥 여기다 두려고 그래 아. 여기 물티슈 여기가 딱 좋아 일단 내가 아까 저 스피커비를 보고 왔거든 스피커 잘 숨기고 나 화장실 다녀올게 <웃음> <웃음> 나는 끝났어 그 스피커 빼두면 어색하려나? 어디 있니 스피커가? 저기 다이빙을 할 만한데 저기다 아 잠깐만 다이빙 금지라 하려면 좀 낮은 데여야 되잖아 아 여긴데 무조건 여긴데 약간 위장 소리가? 아그 어. 이거는 진짜 팁 많이 난다 이거. 얘가 너무 깨끗해 그치? 어 얘가 너무 깨끗해 너무 신형이야 아 이거 제발 왜 그러는 거야? 난, 나도 여기? 알고 그랬겠니? 아니 이 건드려야 돼 그거를? 내가 할때 소리 안 나는데 왜나 이거 누르면 나는 건가? 아니 안누르면되잖아 그냥 아니 나 약간 이상게됐단 말이지 이렇게 아야 자연스러워 차라리 대놓고안 보이게 아니 안 보이면 조금 더티 나지 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예 어 차라리 차라리 어어어어어 어, 어. 차라리 이쪽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도어어어어어어어어리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우지 형, 어허? 형, 이런데 어때? 아, 약간.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 야. 이거 안 들어가야 다 아, 근데 이게 좀티 나긴 한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다. 지형 했어? 어? 했어? 헤이크 헤이크 어, 내건 했어 딸이어디 했어? 어, 그냥 마마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웃음> 거기 근처에서 잡아야 돼 여기 있었던 거야 <웃음> 아니, 아, 이거 안 보여요, 이거는 <웃음> 이건 사이즈도 나름 배노해 야, 이거 나름이 안 돼, 그냥? 이게 어. 그러니까 안 보여, 이거는 <웃음> 여기는 있 돼요? <웃음> 여기 보이잖아요 야, 명호야 아, 이해됐어 좋아. 야, 이거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웃음> 야, 하나, 하나 같아 아, 우정 <웃음> <의정> 열심히 페이크 친게 없네 애매하게 이걸 낚이진 않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까 음. 아, 좋았다, 이거 좋다, 이거 해결리 좋다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좀못 숨긴 느낌 <웃음> 못 숨긴 느낌 됐다, 우리 가자, 이제 어. 왜 여기서 더 열심히 움직일 게 없다? 아 진짜 다 잘생겼다 야, 나름 잘생겼다 너무 만족한.. 그니까 <웃음> 괜찮은데? 아 그렇네 아, 어우 어서 아,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마음껏 찾아보세요 마음껏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야 일단 찍어 야, 야 일단 있는 대로 찍어 보자 혹시 물이나 과자 필요하시면 얘기해주세요 네야 네. 거기 거기 둘러봐 오세 어떻게 찍어? 네, 여기 한번 둘러볼게요 야 이런 풀 한번 잘 봐봐 주너 뭐? 여기, 여기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여기. 근데 숨을수 수 있는 데 있어, 지금 문제는? 어, 잠깐만. 이런 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고. 맞지? 맞지? 난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 너무 무서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 와, 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고, 어 이거 없었는데. 그다음에, 와이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애매한 게 없는데? 숨겨놓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티난 곳에 담겠지. 형 의심하는 거 있어요? 어나뭐 이런 이런 아, 휴지통도 좀 이상한데. 아, 아. 나나 일단 찍어 놓을게. 다들 열심히 찾으니 뿌듯하구만 이 선풍기가 있을 리가 없어 야이 선풍기가 왜 있을까? 그거 아까 있었던 었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 일단 찍어 야 이제 숨어 숨어? 이제 숨어야 돼 이제 숨어야 돼? 이제 어 도망가 출격해볼까? 그럴까? 레이더 배를 어떻게 리는지 맞추기 할래? 어떻게 올릴거 같아? 비리 비리 비리 케이고고끝까요어이구 사자 어떻게 사진을잘 찍고 계실 까요자 마음껏 찾아보세요 우린 와. 아까 참말로 여유롭구만 이건가 아 이거 저건가 많이 헷갈리죠 아휴 <웃음> 정신이 없지 어이어지 않을 것이어 저기 카메라 어우 어있어카어라가왜 있을까? 지금 내가 우 어우 어우 어 나는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나름 나름 잘 숨었다. 야 누가 있을 거야? 아 좀만 이렇게 그냥 좀 같이 하자니까. <웃음> 우리 세명 그럼 좀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냐? 야, 저기 있다. 어? 저 <웃음> 있는데. 야 잡아서 뭐해? 들숨 왔잖아 저기. 바누나, 어. 너 밑에서 하면 있을 볼래? 내가 위에서 하면 쫓아낼게? 오케이 오케이. 한뭐 미끄럼틀 쯤에한 명씩 좀 쯤에 있지 않을까? 야! 미이면 브이로트! 야! 브 야! 미끄럼틀 주면 브이로트! 미이로트주 있어 이로 <웃음> 야! 브이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미쳤어. 야, 야, 와 미쳤어! 이제 이제 우리도 봐니야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야, 빨리 가 이미 이미 됐어. 나나 데리고 가야 돼. 나 데리고 가야 돼, <웃음> 나 데리고 가야 돼. 빨리 <웃음> 가. 나 데리고 가야 돼. <웃음> 데리고 가야 돼. <웃음> <웃음> 저기 잡냐요? 잡자 우리도 그냥. 아니야 아직 냅도 냅도. 지금 잡아도 소용 없어. 오호, 제일 빨라 아주 빨라 아, 나의 병사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구만 이느이 해, e n f 응 이거지 어. 았다그 어. 버논이 요 자, 급퓨 잡았어 너무 애쓰지 말게 감옥으거 집어넣어! 빨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지 사진 좀 찍었어? 안 찍었어. 야, 뭐안 찍었어 뭐뭐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이어뭐 이거 뭐지? 이거 거 진짜 아, 초붙아초1초거 <웃음> 당했네 좀 얇하게 하네 얇하게 <웃음> <바게> 해서 나를 <웃음> 자, 알겠어 가자 <웃음> 아안 잡힌 거였구나 안 잡았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웃음> 1초1초1초몇 초? 바로 오자 아너 데리고 가야 돼 바보야 누굴 데려 가? <웃음> 콕스 용 내가 안 잡았어, 급시 형.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아니야, 실제로 아직 안 됐어. 아까 지냈잖아, 실제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가, 가는 거. 아니, 잡고 있어. 안 됐어. 1, 2, 3. 야, 문준이 잡아! <웃음> <나> 여기 있어. <써. 웃음> 야, 쭉 가. <웃음> 땡 오케이 <웃음> 1대1 1대2 경화인데 그냥 어휴 <웃음> 형 힘들게 사시는 겨그지 내가 꺼라준구나 하니까 저기 부승관에 있어 <웃음> 그치 야, 맞아 저기요 <웃음> 지금 부승관 맞아. 잡아봐라 왜 이렇게 가? 잡아봐라 그냥 몸좀 풀어봐 출발해요 먼저 도룩할게요 어자 아 가봅시다 이. 어이 부승관 잘 지냈나? 어이 무슨 거야? 어이, 뭐. 어이 초 아. 무슨 거야? 어이, 뭐. 어이 초 무슨 과야 우리 앉아 아이같 우리 뭐 그냥 걷다가 잡았네? 아, 맞아, 자, 자, 자, 자. 없는 거 맞아? 한번 보이는데? 라가 여기가 뭐의 순간 거기서? 천지 조사. 눌러야 나요. 어 어이. 많이 잡혔네. 어떻게 아까는 졌는데 지금은 이길 수 있겠어? 아첫 판부터 이기다니아 예예예. 무도 뭔가 이거 아, 사진 찍었어? 땡땡 아니야 아니아야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더왔습니다뭐야 아, 뭐뭐 뭐. <웃음> 앉아 뭐 어? <웃음> 저기 앉아있어나어아어아 호시, 호시, 가자. 누구 남았어? 호시 형밖에 안 남았어. 권순영? 얘잘 숨거든. 혼자서 불량으로 막 V 로 찍고 있을게요. 근데 진짜 호시 어디 있어?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네. 야 이거 한명 건진 거면 다행이야. 호시야, 나이스. 나이스. 우리 작전 성공해. 역시 숨바꼭질 에이스. 야 이끌어트, 이끌어트. 숨기는 잘 숨었는데, 숨기는 잘 숨었는데. 여기 가 편해 보이죠? 재밌어. <웃음> 미끄럼틀 중간, 딱 중간. 와, 어. 어이 잘했네. 나이, 에이스야. 야, 잘한다, 에이스 진짜 잘 숨었어. 아 이게 잡는 게 너무 쉽다. 잡히기가 너무 잘, 너무 일찍 잡힌다. 이따 봐, 아이고. 블루 팀. 내가 볼때 여기서 안 걸리는 건한두 명이야. 맞아.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초록색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래 미끄럼틀을 미끄럼틀. 안 들어가봤지 우리가 귀찮아서 어. 아예 사진 공유가 안 된다는 거지? 살아있을 때도 아안될거 자개 찍은 거 자개 찍은 거 아예, 아예 공유안 되는 거지 아 진짜 에어드롭 한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의심이 계속되긴 하는데 검사 하신다니까 믿어야지 피디님을나 아, 근데 우리 팀 너무 좋아 어. <웃음> 누구 하나 진짜 억지가 없어서 어. <웃음> 내가 그기하는 어, 거야? 어느 팀에 있었던 거야? 억지부렸던 누구야? <웃음> 이거 누가 방송 보면 참 슬퍼하겠다. 어. <웃음> 그러니까. 어 왔다 어, 왔다. 됐다. 저기 에어드를 떠는데 방금. 예 원래 없었거든. 어. 근데 그걸 옮겨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긴 했었어. 어. 그럼 베스트랑 그런 것도. 아그 형이 뛰는 팀은 아니에요? 아형나 이거 이거 안 보냈다. 아니래. 뭔데? 이거. 이거? 어. 기선이 어. 이 어. 어. 이거 하트 해놓고. 아니 근데 이게 워터파크가 오랜만에 물건이야? 뒤통이 어. 근데 안 어울리지도 않지 아닌가? 아 그래? 오케이 음. 저희 그냥 골랐습니다. 하트로 해놨어요. 일단 소화기, 소화기. 그다음 오리발, 오리발. 내가 구명조끼 뭐안 하고 했는데 구명조끼도 응. 할게요. 이거 수지통 여기 중에서 뭐 할래? 아빠, 의자는 있었어. 이거 고무 장갑. 좀 쓰겠어. 잠만 좀 준비를 해야겠어. 그냥 딱 하나 툭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안에 들어가게? 아 이거 해볼까? 너라면 <웃음> 가능할 수도. 너 진짜 오늘 방송 재밌구나? 야, 열심히 한다 너 그러니까 그래, 저 정도면 네. 디에잇이 진짜 재밌게 야, 하는 거야 내가 써줄게 내가 씌워줄게 야 가능할지도? 네. 야 들어가 우와 야야야야야야 야짐 <웃음> 같아 짐 같아 이게 되네야야너 <웃음> 야, 이거다 <웃음> 이거 해볼게야조슈야 일로와 거긴 해어이래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 형 몇개 넣을까 여기? 아닌가? 너무 티나? 아 아니면은 이거 여, 이렇게 넣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그 이거 숨긴 거를 넣어둔 거잖아 어. 아, 아 너무 예 그냥 한정만 하자 아아니아야 괜찮아 아이 정도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뭐야 하니. 하니. 뭐야 이런 데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어 거기에 넣는 게? 치는 아저씨있 여기를 너 아까 찾을 때 여기 왔어? 그냥 나아안 왔어 아주안 왔어 안 왔어 아, <나도> <웃음>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너무 너무 자연스럽다 아, 어. <웃음> 나 이거 <웃음> 뭐라고 좋아? <웃음> 이 정도 되죠? 야, 카메라 앵글 하나 바꿔볼래? 어 좋지 아 맞다 이런, 이거, 이런 것들도 좀 바꿔놔야 돼좀 당황할 수 있게 어. 다 엎어버릴까? 야,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아 해야지, 해야지 수영이, 수양복기 잘한 거 같아 <웃음> <웃음> 진짜 네, 열심히, 열심히 하자 <웃음> 근데 여기 형 AP 나누면 진짜 힘들겠다 그러게 약간 마우스 버스터즈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 가자 렛츠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파이팅 바쁘시네요, 다들 쓰레기는 먹은... 아니겠지, 피곤니까다 것들이... 찍어야겠다. 이거 아까 있었냐? 제가 먹은 것들인데? 아 이거 제 쓰레기통인데? <웃음> 네. 왜 이게 여기 있지? 아 이거 다 숨겨놨구나. 헷갈리게 하려고. 몰라, 일단 찍어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웃음>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속고속고속고 발견 속고 발견. 발견 이거는 100%다 속은 100%, 100%. 민경이다 봤어? 야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게 뭐야 귀여워 <웃음> 와 이거 진짜 못 찾겠다 그것은... 그것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있다. 아,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찍었어? 나좀 어? 찍었어! 뭐래? 뭐래? <웃음> 숨겨야 돼? 아, 어떡하지? 숨어야 돼, 숨어야 되는데? <웃음> 아, 여기 있지 마세요. <웃음> 가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인내! 한명 보였다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설마 여기 근처에다가 잡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누구야? <웃음> 꼭 분명히 김민규 같은 애걸? 누군지 보지도 못했는데 <웃음> <볼 텐데. 웃음> <우와>, 민규 맞잖아 <웃음> 어. 꼭 이, 이런 애들 있다니까 <웃음> <웃음> 아 우리 디노 잡으러 갈까? <웃음> 아유 우리 디노 지금 얼마나 쩔려요 <웃음> 아유 감독님이 아이고, 잠깐만 좀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나? 지갑이 깊숙이 있으면 도겸명도 깊숙이 있나? 우지 형이 깊숙이 있네 네, <웃음> 안녕 지갑이, 지갑이 깊숙이 얘들아 일로 도망 와,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감독님도 잘 풀어봐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여기 있네, 잡봐 여기 있네, 가봐. 잡아! <웃음> 야, 와, 이거 진짜 맞아! 아, <웃음> 어렵네. 나뭘 보였어? 네 머리. <웃음> 금방 잡혔네. 누가 먼저 잡혔어? 민규. 야, 디노 잡아라, 디노! <웃음> 여기 없는데? 없는데 없어 없어 없어 어디 있어요? 지나갔어요 호시 형이 지나갔습니다 저, 저 약간 잘 숨은 것 같아요 저기가 호시 아니지 저거? 너 호시지? 아무도 없는데 감독님이 계시다고? 거기 있지 있다. 아무도 없는데 감독님이 계실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형다 잡았어요? 디노 남았대. 디노. 야, 나기중에 디노. 디노 없냐? 디노 어디 갔니? 여기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 아니 저쪽에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 이게 어디냐? 아무도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 저기 왜 감독님 계시지? 솔직히.. 아, 저기 있나? 아, 잠깐만.. 야 여깄다! 야 여깄다! 어디? 안돼! 잡혔다.. 아! <웃음> 아! 야, 저기 있었어? 아, 거기 있었어. 야, 번호니 없어. 번호니. 아! 번호니 여기 있었어. 아! 번호나, 디노야잘 숨어라. 근데 걸렸잖아. 잡혔네. 아, 둘다 잡히면 네, 잡히면은... 사진이 아예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디노야 잘했어. 그래도 오래 살아남았지. 번호나 2분만! 번호니, 번호니. 여기 있다 아니야 넘어. 체포해 맞잖아 여전히. 나이스, 나이스. <웃음> 잡았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쉽다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잡았다+ 잡았다고 잡아봤어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아, 잡았어 아호밌는 잡혔어? 어. 소세지 찾았어? 소세지? 어? 뭐? 못 찾았어? 소세지가 있었어. 아니야, 소세지 없어.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웃음> 찾아 찾았어, 찾았어. 이게 잘 찍기도 해야 되고 잘 숨기도 해야 돼서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찍어 놔도 잡히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아 구야요 아. 애구닥 딱 정하자. 우리 셋셋셋 셋, 셋, 죽어서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셋셋 셋, 셋 셋. 셋 셋. 내가 셋셋 이랬냐. 죽어도 거기서 숟정어? 밥 먹다. 인경아, 아 무슨 얘기했는데. 그게 말은 너무 하고 싶은데 입엔 있고 이거 삼키기에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럼 그 말을 못 하는 타이밍 지나가니까. <웃음> 그거를 장대하게 말은 하지만 그냥 속에 급한 거예요. 그걸 장대하게 말을 한 거야. 급하긴 해 너가 말하는. 거 어쩌라고? 거쩌라고. 어쩌라고 저쩌라고. 어 대장의 이름으로 <웃음> 내가 참는다. <웃음> 오케이. <웃음> 잘 참았어요 대장. <웃음> 진짜, 와 근데 대장. 나 B를 안 가봤어. 아? B를 안 가봤어. 그렇지. 나도 안 가봤어. B가, 안 B가 진짜 복잡해. 아, 아, 네. 엄청 크더라고. 진짜 커. 자작 정환이 형! 정환아, 아, 이거 감옥 앞에다 깔아놓자.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아, 여기 가는 거 아니야? 가자, 가자. 찜질방, 릴렉스 룸, 스낵 놀이방이 있을 텐데. 야, 이거 어쩌면 되냐, 이거 진짜? 어 괜찮다 야, 야, 이거 완벽해 왜? 거기 딱 그거야? 쓰레기통이 급해요 그냥 딱이야 야, 여기 맞아? 맞죠? 어 무서워 뭐야? 잘못 숨길 것같은 최대한 멀리라도 이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으흐 우와, 진짜 없다 큰일 났다 아... 야, 거기 놀이방 없지? 놀이방 A로 가요. A로 가겠습니다. 어 스파! 샤워장! 샤워장! 여기! 그럴싸하게... 아, 너무 세것 같은데? 어, 스파 샤워장! 샤워장! 샤워장! 어두운 데로 들어가시죠 뒤에서 티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숨기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야 찍고 안 잡힌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래층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B, B가 어느 쪽이야 B, B가 어느 쪽인지 알려줘 자, 자 아래층도 너. 이용 가능하십니다 야 이거 무조건이다 어디가 B 야 이거 무조건 야, 이거, 뭐라, 이거, 이거 이거 백과. 뭐야 이거 다, 다 찍어 다 찍어 일단 다 찍어놔 에이, 에이, 다 찍어놔 에, 일단 여기 B야 여기 B 어 B 야아 어, 어. 좋아 아, 내가 찍어놓는 게 좋겠구나 일단 오케이, 찍어놔 B, B. 다 찍어놔야 돼 오케이. 아와아 어. 여기가 B야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야 이거 잠깐만 숨을 데도 없잖아 찾을 것도 없고 옥력이 안에 뭘 넣을 텐데 하... 음... 하... 음... 하... 음... 아 B에다가 많이 숨겼을 것 같은데 음... 뭔가? 음... 얘도 아, 너님. 어디서 까요 <웃음> 야, 잡았다,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와, 완전 세 거야.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왓!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야! 100%, 100%, 100%! 너무 세 거야. 방금 써, 방금 뜯은 거야, 진짜로. 어, 아니 문제는 어디 숨냐고 문제가 여기는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 숨을 데를 찾아야 돼어 큰일 났다 버이세요 조차 좀 잡혔어 거침없이 A로 간다 자 이번에는 지하층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지하? B층 나, 필요 갈게 아나게이호 어, 여기 있다 뭐야? 명호 여기 있다 뭐야? 명호, 명호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 안에 아, 저기 이런 데까지 안 왔을 거 같은데 없네? 아저 미끄럼틀 한번 가봐요 미끄럼틀 미끄럼틀? <웃음> <웃음> 아 진짜 제가 갔던 데 한번 가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오호 조겸아 와. 와 그냥 오호 조겸아 와. 와, 와 그냥 안녕 가자 안녕 어 잡지 말아주라 왜야너 거기에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래 어? 내가 그냥 올라갈게 올라와 올라와 나! <웃음> <웃음> 아형 머리 잘 쓴다 야몇명 잡혔어? 세명형 이거 여기 밑에 뭐 있지? 들어보지 그랬어 그래밑 뭐가 있어? 못 숨기는 거안돼못 아, 들어. 아, 아 맞다 숨기는, 숨기는, 숨기는 거안돼 낚시? 낚시 is o okay. k 나를 낚시를 하다니 우와 형 지금 내가 형이 어, 이게 얼굴인지 이제 봤어 와 우와. 우와 스쳤나 봐 아니 어떻게 이런데 서뭐아진지왜 쓰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걸렸네. 아 이거 뭐야! <웃음> 야 미쳤어! 와. 아 이번엔 안 걸렸어야 됐 아, 아깝다. 형. 응? 주머니 과자 있지? 어. 먹을래? 어. <웃음> <웃음> 있는 과자 다 내놔. <웃음> 다 내놔. 대장 여기요. 뭐한번 먹어라. <웃음> <웃음> 나무로도 괜찮 여기 감독님 왜 계시지? 감독님이 계시는 게 이상한데 여기 없네. 감독님이 왜 계실까? 형 저기 뭐 쓰레기통 이런 거다 뒤져봐봐. 쓰레기통? 야, 여기 숨으면 진짜... 없네. 와. 없는데? 한명 나왔어, 지금? 못 잡아, 두명못 나와. 잡아. 야, 두명 나왔어. 민기랑번논이지 야, 번논이는잘 숨는다. 아까 전 라운드도 그렇고못 잡았어! <웃음> 어, 끝난 거네? 끝가 나이스. Nice. Nice. 그래도 야 희망 있어, 희망 그러니까 있어. 그니까, 희망 있다. 희망 있어. 잡혔나 보다. 잡혔네. 나 진짜 거, 이거 울리기 10초 전에 잡혔어. <웃음> 애기들은 이런 걸 하고 노나. 아, 애기들이 애기들. 노는 방법. 오나나 <웃음> 아. 너는 뭐해?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 어, 너 뭐해? 찾았어? 어. <웃음> 아나 방금 여기서 내려오는데 방금 뭐야? 누구 여기. 우와! 나 진짜 이것만 참았으면안 걸린 건데. 우와! 방금까지만 그래 민규가 잘 숨었네. <웃음> 아, 우리가 A를 놓쳤나? 뭐 몰라. 얘안 나와요. <웃음> 갑자기 저기 <저희> 감독님 중에서. <웃음> <웃음> 야, 민규야 이제 나와. 야, 어디 있었어? 여기 어디 있었어? 지한 말해 주지. 있네. <웃음> <웃음> 야 최근처럼 이걸 못 보네 되게 좋네 얘들아 내가 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사진 잘했어, 잘했어. 사진도 충분히 찍고 잘했어 잘했어 <웃음> 뭔지 모를 거야 오, <웃음>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제 우리도 잘 숨어야 될때 왔구나 나두개 건진 거 같아 두 개? 어, 두개면 두, 두 맞아 일단 어차피 찍은 거는 다 하자 어제한 명이니까 그래. 아. 아. 사진 다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잡힌 사람들은 못 해요 아 잡힌 사람들은 네. 못 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부터 계속 알아듣지를 못하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와서요야저 <웃음> 아까 여기 옆에서 알아들었잖아 이거 레드 카펫이랑 네 이거 떼 이거 네, 카펫. 수건 카펫은 아마 어그로일 어, 어, 거야 까운은 아, 무조건이야 그냥, 아, 그냥. 숨긴 아이템이 뭐지? 다 찾을까? 핀트 하나만 줘요 뭐 찾아야 돼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이게맞자 뭐해 어. 그러니까 재밌게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 민규가 와, 막 와가지고 막 에이, 살 찢었으면 살 찢었으면 이러잖아 이랬으니 근데 일단 그거를 뒷 눌러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면서 또 이게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게 아니 근데 어차피 저거 물품을 말해줘서 찾는다고 해도 잡히면 끝이야 아 우리가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숨어야, 숨어야 되는구나 숨어야 아. 아 그러면은 안 할게요 <웃음> 원우 씨! 원우 씨! 네 마음껏 찾아보세요 네 응? 음? 나무젓가락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이 휴지가 있었다고? 나무젓가락 없었던 거야이 휴지가 있었다고? 휴지? 꽉 휴지 저거 하나밖에 없네 여기도 있다 두개 있어 근데 두개 있어? 찍어놓자 일단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찍... 어디 빨냈어아 진짜 목숨 걸고 한다 이런 거. 자 일단 카메라 분 위치 파악해. 아, 생각보다 이런 탕 밑에도 숨을 수 있더라고. 러나나 아까 저기서 있었거든. 여기? 아니 여기 안에. 와 미쳤다 근데 없냐 왜은혜 지금? 우리가 못 찾는 거 아니지? 어? 이만치 없을 리가 없는데? B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와 B는 없는 거 같은데 진짜로 어, 근데 B는 진짜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잡힌 잡힌 사람 있어? 없어 어? 흥분 날려봤어 야왜 이렇게 잘 숨었냐 이번에? 말도 안돼야 없어 <웃음> 왜 없어? 지금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형! 비구역에 다 숨은 거 아니야? 비구역 없어서 온 거야, 지금. 진짜? 하, 어떡해, 어떡해. 안 아, 떨려. 많이 걸리면 형만 나갈 거야? 가자 가자 너나 보였어? 어 근데 다 어디가 있냐?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몰라 어디 숨어있을까? 잡혔어? 와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와. 혔어와 돌아가. 들어가! 들어가! <웃음> 너 뭔데? 우리 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피는 그냥 나와서 자, 한 거야? 어. <웃음> 왜 나왔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아무도 안찾다안 보던데? 그냥 걸어다녔더니. <웃음> <어디서> <웃음> 내가 보라색 미끄러지는 좀 타봐 미끄러지 밑 미끄러지 밑에서, 밑에서 기다려 어 디디야, 초록로 내려와 어 아, 무서운데? 여기 있다! 어넌 누구냐? 설마 그게 난 아니겠지? 아이, 뭐야 아, 아니, 아니 저 멍청한 놈뭐 <웃음> 아니 아니, 야 내가 이, 야 아니, 뭐, 뭐야, 너! 내려오라며, 초록색으로! 누가 있다며! 네몸소리냐 <웃음> 그거지! <웃음> <웃음> <웃음> 형, 단체를 어디, 지금 어디 갔어? 지금 A 없어? 지금 난 없는 것 같아. 단체를 어디, 뭐 했어, 지금. <웃음> 왜 이렇게 사기쳐? <웃음> 지금 어디 갔잖아, 다들. 뭘왜 뭘 이렇게 사기쳐야? <웃음> <웃음> 우리 다 따로 다녀서 몰라. 다 따로 다녀서 몰라. 아, 그래? 응. 음. 단체를 뭐한거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아참야이 정도면 본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로 숨을 곳이 있었다고 여기해아 무슨 사기지? <웃음> 왜 사기라고 생각하지? 끝난 거야 이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겠니? 끝난 거야? <웃음> 왜 사기라고 생각하겠니? <웃음> 돌이켜보려 <웃음> 아 우리 안 걸릴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웃음> <아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어. 발표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네, 네. 네! 졌을 거 같기도 애들 많이 찾은 거 같아 음. 너희도 많이 찾... 차... 많이 찾았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다 죽었어 제정 <웃음> <재정> 개가 <결과>. 발표 <웃음> 우리 알겠다. 어? 하나 우리 이제 이겼... 파라 찾았어? 우리 알겠다. 파라 찾았어?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다. 찾았어. 오히려 이런 잘안 올지도. 여기 여기 좀 모를 것 같아. 오케이. 아 곰돌이 찾았구나. 아이템 하나 하나가 뭐예요? 사준 아이템 하나가? 우리 타월이요 우린 타월. 타월. 타월. 이올려서 타월이, 타월이 너무 빳빳하고 접혀있는 거야. 그래, 그 누가 봐도 새 거야. 아, 그래. 그 물무쩍 넣을까 생각했거든. 아. 그것 때문에 알았구나. 냄새 맡아봤는 너무 향긋해. 응. 어쨌든, 우리 팀이 진 거네요. 뭐, 기분 좋게 사드릴 수 있잖아요. 아, 자, 그럼요. 이렇게 해서 핫텍 팀이. 자리를 돌아가 주세요. 낫 논리팀을 이기고. <웃음> 승리를 거뒀습니다 <웃음> 역시, 기적진다. 아 진짜 좋아. 아, 너무 아쉽다. 아쉽다. 아, 열심히 했는데. 자, 우리 승자의 고 한번 외쳐볼까요? 뭐였죠? 미야미야 핫텍! 어쨌든 이게 수익가 됐어요 그래도 저희도 전대 구호 한 외칠게요 아, 아니 진사랑 못 외쳐요 왜냐면 저희가 아니 진사랑 못 외쳐요 결과만큼 저처면 팀워크는 대박이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We are not o n o y 진짜 너무하다 너 너무. <웃음> 진짜로 진짜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났어요 <웃음> 아, 아, 아.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다음 촬영 때 이제 간식과 커피차? 커피차를 사면 되는 메, 거죠? 멤버들도 먹,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네. 네. 감사합니다 포퀄리티로 네. 부탁드립니다 세븐틴인데요 뭐, 어, 어. 어떻게 끝나죠 어. 그럼 이제 원우가 마무리해주세요 네. <웃음> 논리가 있어도 자. 논리가 아니다 세븐틴은 계속됩니다 <웃음> 고잉 세븐틴 논리가 있어도 논리가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논리가 있다아 <웃음> 진짜 에어드롭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의심이 계속되긴 하는데 검사는 친다니까 믿어야지 ]이야. 피디님을 발견을 못했으면 편집들 그냥 변화고 공개하아아 아, 방송에서 <웃음> 어. 오 좋아 좋아 오. 방송에 알려줄 수벌칙 있는, 있는 걸로 하자 이따 봐 블루팀 어, 떡 받았어. 똥? 어, 내거떡 받고 그철톡방 나가. 나, 같이 못가섰어 어, 지금 못 했어. 버텼어, 버텼어. 나이스. 우리 작전 성공해. 이거는 약간 이거는 이거는 맞지, <mount pesos> 맞지 않아? 문자 문자 보는 거더 보. 문자로 문자. 똑같은 거안 된다. <anal town> <Sarsi> <cushion> 어, 어, 어,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죽은 사람 거는 못 써요. 네 그러네요. 아쉽네요. 아그렇구나 공수팀을 정해야 돼요 네. 네. 어떻게 정할까요? 자 리더들 나와서 야, 가입을 거하 조장, 조장 대 조장으로 어, 네. 저희 조장 승관입니다 아니면 제 묵지 밥 할래? 네 묵지 밥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간다 <웃음> 어, 들어간다 형님 가시죠 아, 갑니다 탁지! 누렸는데 요 정도까지 남아야 돼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빠! 오 너무 느리다. 이거는 호흡이 안 좋기 때문에 무게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 줘야 그럼 무게 무게 다시 하 줘. 그래. 짓? 다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고. 아유. 나이스 기습 공격 좋았어. 바로 가는 거지 아. 주 왔다 갔다 했는 아, 얘가 그러니까. 춤을 잘 춰요 네 웨이브에서 어. 들어가잖아 웨이브에서 나 그냥 그러니까, 안 들어가거든 달빙기 눈 늦은? 같아 이게 어. 아니지 이제 끝났잖아 바꿨잖아. 바꿨잖아. 바꿨잖아 바꿨잖아 집한 방송 거야 묵 바꿨잖아 바꿨잖아 묵왜 아 이렇게 잘해? 목 이게 느리면 안 남자 <웃음> <웃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바로 끝나긴 하냐 이거? 달빙기인데 달빙기 달빙기 머리 나오는 거목 왜왜 그대로 있잖아? 뭐뭐뭐뭐 뭐가 문제야? 뭐뭐 뭐? Mo가... 뭐? Oh, 아! 아니지 nice. 에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거 뭐야 에이큐 에이큐 에이큐 에이큐 에이큐 에이큐 에이큐 에이큐 자어형 이거 안 끝날 거같으니까 무게 무게 붙일게요. 아, 내가 여기서 다 왔으면 죽겠는데 이게 그났어안 났어 절대 안 났어 여기서 끝났어. 이거 나중에 따지고 있는 이 모습 보고 있으면 진짜 부참해 무게 무게 무. 아, 디나, 가자 난 빠빠 뭐 이렇게 할게 어? 뭐 빠빠 찌뭐 이런 식으로 할게 바, <웃음> 아, 뭐, 뭐 이렇게 알겠지 잘한다 잘한다 빠빠 빠이거는디기찌안그안 먹어줘요 아, 좋어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한편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웃음> <웃음>